오늘은 생명의 소리를 듣고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합천 가야산 소리길을 갔습니다. 가야산 소리길인데요. 소리길이란 우주 만물과 소통하고요. 자연과 효과 많은 생명의 소리, 우리가 추구하는 완성된 세계를 향하여 가는 깨달음의 길이며, 길을 기울이면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서울 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소리 길이라고 한답니다. 가야산은 해동 10승지 또는 조선 8경의 하나로요. 특히 가야산 국립공원에서 해인사 입구까지 이르는 4km 계곡은 봄에는 꽃으로, 가을에는 단풍으로요. 계곡물을 푹째 물들인다, 송유동이야 이름을 얻었다고 합니다 저 멀리 합천의 명산인 매화산하고요 남산제일보 어봉산을 바라보면서 서리트리킹을 시작합니다 군데군데요 쉬어갈 수 있는 벤치하고 정자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좋은 를갔습니다 해인사 6.6kg가 남았습니다와 사과가 엄청나게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네, 하트포트전이니까요 어, 뒤로는 소리마실 다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가는 길은 아니지만요 일단 다리 위에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건너지 않고 요 해인사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곳으로는요, 서리길 네, 오토 캠핑장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벌써 낙엽들이 다 떨어져 버렸네요. 무릉동 사흘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에서 서리길 네, 시작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항상 또 무료 주차장이 우측이 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서리길 시작하는 분들과요. 청량사을 거쳐 매화상사냥하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마지막 주막에 똥순이 설륙실칠때 들려서요. 아, 사전에 막걸리 한잔 하고 왔다 봅니다. 서래해 단방지원센터입니다. 안절하게요 걷기 좋은 서주길인데요. 시원한 숲길을 걸으면서 황류동 계곡을 바라보고 네, 걸을 수 있습니다. 어우, <놀람> 소나무가... <놀람> 어마어마한 소나무! 그 예, 숲이 어우러진 계곡길을 걷는 구간이거든요 아, 공유방 물소리를 들으면서 다리가 너무나 운치있고 좋습니다 가야산 서리길은요 아, 그대로 계곡과 숲길을 오가며 걷는 힐링의 길입니다 시타구타 라에서 돌을 밟으면 자신의 기억들을 되짚어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는 의미로 작품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짊어지고 갈까? 어떤 걸 짊어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바위에 갇힌 후체를 보다는 작품도 있습니다. 서리끼서생태계라는데요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 등으로 보금자리에 이른 작은 생물들을 위한 공간이자 서식자간 연결 돕는 증강단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작은 연못 중앙에 있는 데크가요, 물고기 모양입니다. 해인사 3.9km 남았습니다 아, 이곳에 울창한 천년 노선의선나무숲길과 홍리동 계곡의 아름다움은 천혜의 비경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목소리> 곳곳에 다니다 보면 서나무 상처가 많이 나있는데요. 가야산은 울창한 선나무가 많아 일제강점기에서 1960년대까지 송지는 의약품, 화약품 등의 원료로 이용됐다고 합니다. 소껍질은요, 어려운 시절 끼니를 이어주던 광학식품 중 하나였고요. 상차가 있는 사람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야산 소리길은요 해인사를 지나는 코스여서 홍유동 맵에서 통과시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와 주차를 또 증수하고 있네요 수석과 산림이 가장 아름다운 계곡 홍유동입니다 정상정입니다. 홍로정에 있는 정자로 최천 선생이 여러 제자와 함께 시를 짓고 가득도 두었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가 올때 아주 피하기 좋은 장소인데요. 빛이잠겨있는연못제월땀이라귀 아아 길상암을 오는는귀경은로오르는이길은요 예, 해탈의 귀신에이르는 길입니다. 이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마음이랍니다. 홍유동 가안이 발전시설인데요 이곳은요 1950년대 7말 주민이 인근 계곡서를 이집하여 필요한 전기를 자체 생산하던 소수 발전소가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도를 건너서요 가여 휴게소를 지나면 해인사선거박물관으로 오르게 됩니다 불보정찰 해인사입니다. 불보정찰 통도사, 승보정찰 손광사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사찰의 하나로 순능 이정 스님에 의해 신라제 40대 임금 애장왕 3년 10월 16일 왕과 왕후의 도움으로 지금의 대적광전 자리에 창건되었다고 합니다. 해인사의 <목소리> 이름은 해인산매에서 유래되었는데요 해인산매란 있는 그대로 세계를 한없이 깊고 넓은 바다에 비하여 거친 파도, 거중생의 번뇌 망상이 길어서 멈출 때 우주의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속에 비치는 경지를 말한다고 합니다. 해인사는 한국 불교의 성지이며 또한 세계문화유산 및 국보, 보물 등 70여 점의 유물이 있다고 합니다.